1954년 당시 토오에서 근무 중이었던 추브라야 에이지는 바다에서 나타난 괴물이 남극해로 가던 포경선단을 덮친다는 내용의 특찰물 기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경선단을 덮치는 괴수의 정체는 원래 거대한 문어의 형태였지만 이후 고지라의 총 제작자인 타나카 토모유키가 등장, 괴수의 모습을 공룡의 형태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지게 된 최초의 고지라는 핵실험으로 인해 깨어나게 된 고대의 괴수가 일본에 상륙해 파괴를 일삼는다고 하는 전형적인 괴수 특촬물의 기본 공식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사실 이 컨셉은 이보다 1년 앞서 등장했던 심의손 괴물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이 고지라 자체가 이 영화에 등장했던 리도사우루스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지라는 당시에 만들어졌던 수많은 특촬 영화들처럼 최초에는 스톱모션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은 예상과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결국 고지라는 영화 역사상 최초 인간이 직접 고무스트를 입고 미니어처를 때려보수는 전대미문의 촬영기법을 선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었던 이 방법이 결국엔 신의 한수가 되었고 이후 이 현실감 넘치는 고무스트의 액션은 일본 특철물 특유의 아이덴티티로 자리잡게 되는데요. 괴수의 거대한 움직임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로우앵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속 촬영을 한뒤 편집 시 재생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그 웅장한 느낌을 살렸다고 합니다. 예전에 생각 없이 봤을 땐잘 몰랐는데 뜻밖의 고급 기술이 난무하죠. 어쨌든 고질라의 멀고도 험한 여정은 그렇게 막을 올리게 됩니다. 고지라라는 이름에 대한 유래는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가장 유력한 썰은 제작 당시 토 본사에 근무하고 있던 한 직원의 별명에서 따왔다는 내용입니다. 뭔가 더 그럴싸하고 멋진 의미가 담겨있기를 기대하셨겠지만 그런 거 없다는 뜻이죠. 뭐 간단해서 좋네요. 어쨌든 이후 고지라는 당연하다는 듯 미국에서도 개봉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원래의 고지라가 아닌 갓질라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무려 토호에서 직접 지은 정식 영문 표기입니다. 한마디로오 피셜이라는 뜻이죠. 사실 어째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됐는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에서 갓을 붙였다라는 추측이 대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둘다 공식적으로 올바른 표기라는 것이죠. 고지라. 고지라. 간절러. Where did he come from? Why is he here? And it's Go, you <moron>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째서 고질라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것일까요? 여기엔 사실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온 최초의 고질라 영화는 일본의 오리지널 고질라가 아닌 1998년에 미국에서 리메이크 된 사이즈 더즌 메러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헐리우드판 가질라였는데요.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당시 번역을 맡았던 이미도 번역가의 불꽃 의역이 창렬 고질라와 갓질라의 끔찍한 혼종 네이밍인 고질라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후로도 이 번역이 그냥 빼박으로 공식화가 되면서 현재까지도 국내에서는 이 고질라라는 이름이 쓰이게 된 것인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사연이 있었다더라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지라든 갓질라든 고질라든 그냥 불리는 명칭만 다를 뿐 어차피 이놈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쇼와 시리즈는 1954년부터 1975년까지 무려 20여 년간 이어진 초창기의 고지라 시리즈입니다. 아무래도 워낙 오랫동안 지속된 시리즈이다 보니 이 사이에도 고지라의 모습은 상당한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최초에 등장했던 1954년의 고지라는 핵무기와 전쟁에 대한 공포를 다이렉트로 그려낸 작품이었던 만큼 그야말로 호환마마 전쟁을 능가하는 재앙의 화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익히 알려져 있는 방사열선 대신 고열의 방사능 가스를 뿜어 제끼며 초점을 잃은 듯 보이는 동태눈에 길다란 송곳니를 장착, 수트의 조악한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포스러운 느낌을 주었는데요. 참고로 당시의 일본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고무가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피부의 질감 표현을 콘크리트로 대체. 그로 인해 수트의 무게만 무려 100kg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 이 당시에는 환기 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수트 내부의 온도가 무려 60도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최초의 고지라는 전쟁의 공포라기보다 특촬의 공포를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아무튼 이토록 여러모로 공포스러웠던 고지라의 카리스마는 이후 시리즈가 이어지게 되면서 점차 미묘하게 변해가기 시작하는데요. 뒤로 갈수록 서서히 몸개그의 맛을 들이던 고지라 시리즈는 급기야 완전한 아동용 괴수 영화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괴수 대전쟁에 등장했던 승리의 춤이라던가 고지라데 메가로에 등장했던 플라잉 드롭킥 그리고 고지라데 헤도라에 등장했던 방사열선을 이용한 역추진 비행씬 등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 비행씬은 당시 연출을 맡았던 반노 요시미츠의 아이디어로 프로듀서인 타나카 토무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 몰래 촬영해서 끼워 넣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 반노 요시미치는 두번 다시 고지라 시리즈를 찍을 수 없게 되었죠. 아무튼 그밖에도 이 시기에는 고지라의 못생긴 아들인 미니라가 등장 대놓고 아동 취향인 장면들을 서슴없이 넣어 제끼는가 하면 괴수들끼리 괴수어로 대화하는 약반 연출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맨 처음 선보였던 강렬한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랄까 점차 특찰물의 인기가 시들어가고 쇼와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메카 고지라의 역습마저 흥행에 실패 결국 쇼와의 고지라는 그렇게 쓸쓸히 퇴장하게 됩니다 언젠가 다시 부활하게 될 그날을 기약하며 말이죠 1980년대 일명 버블경제라고 불리우는 일본 최대의 호황기가 찾아옵니다. 이 기회를 틈타 고지라 시리즈 역시 화려한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최초의 고지라를 제외한 쇼와의 모든 작품을 아예 없던 일로 취급, 시리즈 전체를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쇼와 시리즈의 전매특허였던 아동 취향의 몸개그가 사라졌으며, 더욱더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괴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인데요. 거기다 덩치 또한 원래 50m보다 훨씬 커져서 무려 100m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명 VS 시리즈라는 컨셉으로 두 괴수 간의 1대1 대결 구도를 가진 헤이세이 시리즈가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시금 고지라를 부응시켜 보겠다던 토우의 야망은 안타깝게도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게 됩니다. A dinosaur, a 더욱 거대해진 괴수들, 한층 더 화려해진 특수효과와 다양한 볼거리 등 헤이세이의 고지라 시리즈는 얼핏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는 정작 팬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데 매우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지라의 포지션이었습니다 쇼화에서는 거의 컬트무비에 가까울 정도로 유치했을지언정 선역을 맡은 고지라가 악당 괴수들을 물리친다는 뚜렷한 플롯이 있었지만 헤이세이에서는 본능에 충실한 악역 괴수로 거듭난 만큼 주인공으로서의 역할과 재앙의 상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된 것인데요 때문에 이 시기부터는 승리를 거둔 고지라가 바다로 돌아가고 인간들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뜬금없이 자아 성찰을 하는 뭔가 찝찝한 엔딩이 반복되게 됩니다. 시... <목소리> 뭐 좋습니다. 교훈적이네요. 왠지 EBS에서 틀어줘도 위화감 없이 먹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 식이다 보니 결말에 대한 긴장감도 없었고 무엇보다 등장괴수의 절반을 재탕으로 떼어버렸으니 뭐랄까 신선한 맛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급기야 막판에 내놓았던 고지라대 스페이스 고지라가 역대급으로 처참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결국 토오에서는 고지라 대 디스트로이어라는 최종회를 제자 고지라를 멜트다운시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이는 초대 고지라 이후 약 40여 년 만에 그려진 고지라의 완전한 최후였던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쇼와 시리즈보다 더욱 더 씁쓸한 마무리였던 만큼 수많은 고지라의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고지라의 부활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되는데요. 헤이세이 시리즈의 코지라가 씁쓸한 최후를 맞이한 후 5에서는 미국의 트라이스타로 고지라에 대한 리메이크 판권을 넘기게 됩니다 이후 1998년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희대의 괴작 일명 갓질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이즈가 문제다 라는 당찬 슬로건을 내걸며 야심차게 등장했던 이 영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사이즈는 둘째치고 그냥 모든게 문제였던 영화죠 일단 현실성을 고려한답시고 고질라의 외형을 지나치게 변형시킨 것은 물론 고질라의 정체성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 흔해 빠진 방사열선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개인화기 따위에 쫄아서 이리저리 도망만 다니기 바쁘며 급기야는 미사일 몇방 맞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어떤 공격이든 씹어버리는 고질라의 원래 스펙을 생각해본다면 정말 고질라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준 셈이었죠. 게다가 영화 후반부에서는 왠지 랩터를 빼다 박은 새끼 고질라들이 등장 누가 봐도 주라기 공원에 짭같은 장면들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거기다 감독인 롤랜드 에머리 마저 어릴 때 고지라 시리즈를 본 적은 있지만 딱히 좋아하진 않는다며 얼척없는 인터뷰를 작렬 고지라의 팬들로부터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맙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 이 작품은 토우로부터 버린 자식 취급을 받게 되고 이름조차 갓을 빼버린 질라로 개명 공식적으로 고지라가 아닌 다른 종류의 대수로 취급하게 되는데요. 이후 진라는 고지라 파이널 워즈의 게스트로 참전, 먼저 고지라에게 18초 만에 발려버리는 시대의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어쨌든 고지라의 첫 번째 헐리우드 진출은 이처럼 폭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결국 그로 인해 토우사의 자존심을 자극, 다시금 본가 시리즈가 부활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게 되는데요. 야심차게 선보였던 헐리우판 고질라의 실패. 그에 반해 세간의 극찬을 받으며 대성공을 거둔 카메라 3부작의 영향으로 토우는 고질라가 사망한지 겨우 4년 만에 다시금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렇게 1999년 이른바 밀레니엄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고질라 2000이 만들어지게 되고 토우는 이것이 진짜 고질라라며 원조의 부활을 알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영화의 허술한 CG와 낮은 완성도는 관객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게 되고 헤이세이 고지라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 역시 거의 그대로 복붙 결국 밀레니엄 시리즈는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나마 2001년 제작된 대괴수 총공격이 헤이세이 카메라 시리즈를 연출했던 가네코 슈스케를 영입 고지라와 킹기도라의 선악구도를 뒤집는 신선한 연출로 호평을 받았으며 이어진 기룡 2부작에서도 메카고지라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나름 선전을 펼치긴 했지만 어쨌든 이미 내리막길로 들어서버린 고지라 시리즈를 되살리기에는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토우는 다시 한번 이 지긋지긋한 시리즈를 끝장내기로 결심! 2004년 파이널 워즈를 통해 밀레니엄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스타일리시 액션의 대가인 기타무라 류헤이를 영입 특이하게도 뮤턴트 군인들을 등장시켜 영화의 절반 이상을 무술로 때우고 효와 시절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옛날 예적 괴수들이 총출동 마치 실사판 괴수 대백과 같은 추억의 장면들을 연출하게 됩니다. 물론 그로 인해 연출이 좀 산만해졌다는 단점은 있었지만 어쨌든 고지라 팬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쏘쏘한 마무리였다고 할수 있겠네요. 파이널 워즈로부터 10년 후. mcu의 대성공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된 레전더리 픽처스는 거대 괴수들의 세계관을 하나로 통합한 이른바 몬스터버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첫 번째 주자는 다름 아닌 고질라였는데요. 1998년에 저질렀던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기라도 하듯 이번에 등장한 헐리웃의 고질라는 전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위용을 뽐내며 고질라 시리즈의 진정한 부활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전더리 시리즈의 성공은 이 구역의 예민 보스였던 토우 영화사를 또다시 자극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질라를 탄생시키게 되는데요. 에반게리온 시리즈의 안노 히데아키 연출, 음향사 시리즈의 노무라 만사이가 고질라의 모션 캡처를 담당했으며, 매드맥스의 입모탐과 에반게리온 시리즈의 사도 디자인 등을 담당했던 마에다 마히로를 영입, 역대급으로 무시무시하고 강렬한 인상을 가진 최강의 고질라가 탄생합니다. 특기 또한 역대 고지라 중 가장 거대한 무려 1 1 8 5 m 라는 놀라운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이는 레전더리의 고지라보다 약 10m가량 더큰 크기입니다. 거기다 화상을 입은 듯 거칠고 울퉁불퉁한 피부, 날카롭고 불규칙한 이빨과 초점 없는 눈동자 등 그야말로 자타공인, 괴수의 끝판왕다운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극 중에서는 점차 진화를 거듭한다는 신박한 설정을 도입, 각막을 후려치는 비주얼과 역대급 퍼포먼스로 수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어 주었습니다. 이후 빠른 성장을 거쳐 제4형태로 진화하게 된 고지라는 아니나 다를까 역대 최강의 공격력을 보여주며 일본 전체를 초토화시키게 되는데요. 특히 방사열선의 연출은 역대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마어마한 비주얼과 스펙타클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작품에서의 고지라는 무려 등과 꼬리에서도 빔을 발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대공 능력까지 선보이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 타노스에게 인피니티 건틀렛을 씌워준 격, 아이유 콘서트에 솔라 제니 슬기 쯔위 아이즈원까지 게스트로 등장한 격이었죠. 어쨌든 이 작품은 이러한 고지라의 사기급 퍼포먼스와 더불어 이런 상황에 탁상공론이 나하고 자빠져 있는 일본 관료주의의 비판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려낸 군사 작전의 묘사 등으로 인해 큰 호평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속편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없긴 하지만 그래도 영화 자체가 큰 성공을 거두었던 만큼 몬스터 버스와는 별개로 토호만의 새로운 고지라 시리즈가 연계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양쪽 모두 대박이 터져서 둘다 계속 볼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오늘의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레전더리의 몬스터버스 시리즈는 아직 현재 진행형인 만큼 제대로 준비해서 나중에 따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당분간 고지라 시리즈는 여기서 끝! 다음주엔 더 새롭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